지금 인천 인천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최시을 다합니다. The train bound for i n o n is now.